Bye.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영입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교육 등으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면서 안구건조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눈 주변으로 이제 올라오는 숨결 때문에 눈물이 과다하게 증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물론 철저한 방역과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위쪽은 이렇게 좀꾹 눌러서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07회 로또 총 판매액 1,015억 원, 1등 당첨금 245억 원으로 9분이 당첨돼 1인당 27억 2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5,750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찾아갑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움직임. 이에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1년에 150여 개의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곳인데요. 농인들의 주 언어는 수어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의 대부분은 수어와 자막 지원 서비스가 없습니다. 저희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는 농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어와 자막이 있는 대체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용까지 강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들은 실제 장애인들의 영상 이해도에 큰 기여를 한다는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화면 화설의 수준 증가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드라마의 이해도가 함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미디어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콘텐츠 이해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각 장애인용 학습 동영상을 애용하고 있다는 유두희 씨. 큰 화면으로 수학 동영도나고 자막도 잘돼 있어서 잘하고 싶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멋진 활약으로 여자 배구의 저력을 보여준 선수 모셨습니다. 네, 배구 이소영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로 많은 분들께 감동을 선사해 주셨는데 이번에 기부로 또한번 훈훈한 소식을 전하셨어요. 네 지난 한 시즌 동안 받은 사랑과 관심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의미있게 쓰고자 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이어가고 싶어요. 네 마음도 참 따뜻한데 우리 이소영 선수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여자 배구로 사랑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한 경기 한 경기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모두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 배구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꽃게만 걸으세요 파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이1 0 8회 로또 추첨,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출발했고요. 두 번째 행운의 숫자, 31번이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30번! 자, 네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운의 네 번째 숫자, 44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41번. 자, 여섯 번째에는 과연 몇번이 나올까요?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 9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마저 추첨합니다. 33번. 제 1008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11번, 31번, 30번, 44번, 41번. 9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33번입니다. 지금까지 173대 황금손 이소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